같은 고장이라면 저렴한 게 최고다 어, 이득이나 이런 취향을 어,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고객님을 위한 설계를 해라 네. 연구소 박창환 대표입니다 오, 오늘은 종신보험의 끝판왕 보험민 팀장님 모시고 종신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권속시연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동신보험 설명드릴 조민 팀장입니다 아네단도직입적으로 동신보험 뭐 필요한 건가요? 아 물론이죠 저는 동신보험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단순하게 내가 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금 보장해 주는 게종신보험이잖아요 네네. 안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누가 조금 더 필요하냐 음. 네, 요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공신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주되게 고민해야 되는 이거는 꼭 따지고 가입을 해야 된다 라고 음. 하는 부분이 있을까? 사실 보험은 금융상품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료 이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아 보험료를 무조건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원수사를 다닐 때는 그 회사 상품밖에 없었잖아요 음, 선택권이 그렇죠. 없어요 고객 만나면 어, 가격 비교를 해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월납 얼마일거냐 5만원 내면 얼마고 10만원 내면 얼마고 어, 이거지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 여기는 5만 원인데 여기는 뭐 7만 원이다. 뭐 이런 기준이 없었다 보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하나의 보험사 상품만 하다 보니까. 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비교가. 지금도 사실 원주사들은 아, 네. 예,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얘기하기보다는 어, 이 종신보험의 가치, 그쵸? 이 종신보험이 왜 필요한지 가치를 말해요 예술상품처럼 금융상품인데? <웃음> 맞아요 예, 숫자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음. 어, 그러네요 근데 취지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제 금융상품을 설명을 할 때는 네. 정확하게 내가 뭐 1200만원을 내고 음. 받는 돈은 1000만원이다 무슨 음. 뭐 안보험도 똑같이 설명하잖아요. 뭐 네. 월에 7만 원, 8만 원 납부하시고 안 걸리시면 5천만 원 보장받습니다. 이렇게가지안보험보험 음. 걸리면 얼마나 힘든데요.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그죠 음. 네. 보통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보장이라면 저렴한 게 최고다. 종신 보험이든 어떤 보험을 선택할 때는 보험료. 어, 보험료. 그렇죠. 보험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보험료부터. 그렇죠. 음. 보험료부터 이제 저렴한 구성한 다음에 기능을 이제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법을 이제 설명을 들으시는게 그 다음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어 중심보험을 가입한다면 제 1순위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보험료를 먼저 우선으로 그렇죠. 네, 같은 보장이라면 더 저렴한거 맞습니다 네, 네. 작년에 이제 절판 아닌 절판이 막 이루어졌어요 손해보험도 굉장히 대단했지만 생명보험이 더 먼저 무해지 상품들이 요 없어지고 뭐 이렇게 중지되고 이랬잖아요 맞아요 11월부터 계속 그렇죠 네, 네. 11월부터 해서 거의 12월 초에 판매중지가 거의 다 이루어졌고 맞습니다 왜 이제 품 없어졌나요? 아, 아직 있습니다 <웃음> 아직 있고요 그럼 속은 거네요? 거의 다 없어졌으니까 아예 속은 건 아닌데 네. 이제 한 가지 상품이 개정된 상태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작년과 기준이 똑같진 않습니다 과거 문제 됐던 게 저축 부분이었잖아요 저축성으로 이제 그쵸? 안내를 했던 부분이 음. 문제가 됐던 건데 납입 음. 완료 시점에 상금률이 너무 높았던거 음, 음, 네, 100... 어. 납입 중에는 안되고 네. 납입이 완료된 시점 음, 그점부터 음, 음. 뭐 120, 130, 140 이런 상품이니까 당연히 냈던 돈보다 맞아, 많아지니까 맞아. 네네, 그걸 그렇죠. 저축으로 얘기를 한거죠 음, 음. 이게 어떤 과정 속에서 이해되는 과정으로 가야되는데 네. 그냥 그 부분만 언급했던 을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해지 상품은 보험사보다는 고객한테 더 유리한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보험료 부분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무해지는 일반 표준형 상품보다 보통 30%에서 많게는 40%까지 보험료가 전용, 저렴해요 음. 같은 보장인데 30% 정도 덜 내니까 음, 어. 총납입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총납입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걸 악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보험을 가입할 때 보통은 20년 남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길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짧게 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길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음, 왜냐면 음, 첫 번째는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 어, 어느 시점에 죽었을 때납입기간이 음. 짧으면 짧을수록 돈을 더 많이 내고 보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음, 그렇죠 상식적으로 어, 10만 원씩 내시는 분과 음. 20만 원씩 내시던 분이 받는 만약, 건 똑같은데 그 받는 건 똑같은데 음. 120만 원더 내고 보장 받는 거 2년 뒤에 사망하게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납입 기간을 일단 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상품마다 좀 다르지만, 납입 면제 기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율이 50% 이상 이게 되면, 음. 납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보장은 똑같이 가입 음. 금액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10년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인 거고요. 20년은 네. 두 배겠죠. 음. 네, 네. 그렇죠. 짧게 가져가시는 분은 음. 대체로 이제 사업을 하셔서 음. 나중에 이제 걱정이 되니까 돈 음. 바짝 벌때다 음. 해놓겠다, 준비해놓겠다. 음, 음, 이런 음. 플랜 아닌 이상은 보통 되게 하시는 어. 좋습니다. 어쨌든 종신보험을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민원해지 네. 네. 민원해지 문의가 진짜 많거든요 네. 민원해지 정말 가능한건가요? 아, 민원해지 가능하죠 근데 어. 민원해지가 음. 단순 변심이나 단순 뭐 불만으로 되는건 당연히 아니고요꼭 네. 네, 해야되는 사항 중요사항 미행 약관 교부 음. 이런 것도 안했고 상품설명서 교부도 안했고 자필설명도 음. 안했다 음. 이런 근거가 뒷받침되는 한에서 음. 금융감독원 음. 민원 절차에 따라서 음. 진행을 하실 수 있죠 네. 근데 민원해지가 네. 소비자분들이 직접 알아서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 네. 네.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일단 어디서 상담을 받아보셨는데 음. 안 좋더라 이거 민원 해지하는 방법 알려주더라 음. 어 이렇게 해서 민원 해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음. 그런 분들을 피해라? 피하셔야죠 네, 피하셔야만 합니다 음. 네. 그 다음에 뭐 민원 해지 절차는 뭐 전에 가입시키시는 설계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정말 잘못한 경우에는 될수 있으나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사실 보험사는 진짜 어마어마한 집단입니다 안전장치가 다 있어요. 네안전장치 있어요. 번... 네. 그리고 이거 아닌데 만드시면 이거 사기예요 사기 솔직히 말 <웃음> 그럼요. 네. 어, 법적 제재 받으실 때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신중하게 고럴이 네. 아닌 것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중도인출을 쓰는게 좋냐 약관대출을 음... 쓰는게 좋냐 맞아요. 네. 이거 중... 문의가 되게 많아요. 중도인출 보험약관대출 정말 좋은 기능인데 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네, 가게가 네. 어려우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 맞아요. 가게가 어려우면 네. 보험 해지할 생각부터 해요 음. 네, 그러면 실제로도 해지 많이 하세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해지되는 좋은 상품이 음, 너무, 너무 많아요 중도인출이랑 약관대출 기능을 알았다면 써먹으셨겠죠? 음. 근데 음. 모르셨으니까 이런 건 이제 담당 설계사가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중도인출과 약관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음. 중도인출 같은 경우는 통장인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장에서 돈권을 쓰는 거, 일단 인출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죠. 을 음, 음. 음. 전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음. 2,000원 인출금액의 10% 중에 네. 더 작은 금액을 음. 수수료를 하고 음, 음. 내가 필요한 만큼 음. 내가 만약에 1억원 해지환급금이 있는 음. 상품을 가지고 있다. 미억한도에서 음. 언제든지 이렇게 뽑아 그러니까 쓸수 해지 있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통장 그 그렇죠. 플러스 통장이 플러스 통장. 그 결국 플러스 통장인 거네. 네, 내, 어. 내가 냈던 돈이니까. 어, 어. 근데 이게 유니버셜 기능이 있거나 음. 뭐 추가 납입이 된 상품들에 한해서 일단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 못 쓰는 상품들이 있어요. 음. 그럴 때는 약관대출을 이용하시는 건데, 음. 보험약관대출이 실제로 더 많이 쓰여요. 음. 약관대출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은행 대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 대출보다 이, 금리가 쌉니다. 이자가 쌉니다. 아, 뭐 신용대출 받는 것보다 그렇죠. 담보가 있으니까. 그렇내 음. 돈을 보증하고 받는 거예요. 음. 약관대출은. 음. 그래서 은행대출 같은 경우는 뭐 만기 뭐 언제 갚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다 정해져 있잖아요. 음. 뭐 상환 수수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그렇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웃음> 심지어 오전에 받아서 음. 오후에도 납부 가 <웃음> 상환이 가능합니다. 아 이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통장 개념인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 어떻게 보면 어, 어쨌든 중도 인출은 약간 플러스. 그렇죠. 통장의 개념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통장. 얘는 수수료만 내면 되고 얘는 이자를 내야 되는.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다음 달 되면 월 보험료 빠져나가면서 대출 이자가 또 같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래서다 다 같이 산출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이런 부분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분별한 해지를 막을 수 있죠. 음. 네. 연금 전환 기능을 학금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연금 전환하면 뭐 어, 사망 보험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망 보험금이 없어지죠. 말 그대로입니다. 음. 사망 보장을 연금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 보장을 연금으로 바꿨으니까 사망 보장이 없어지겠죠. 그럼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 해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유지된 상태에서 네. 연금 전환된 그 연금 월 연금액을 네. 이제 종신토을 받든지 뭐 네. 이제 보험 상품마다 기간으로 받든지 보 10년 이상 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하는 기간 내에 이제 수령한다 그렇죠. 네. 그럼 근데 사망은 없어지는 거네요. 그럼 결국 사망은 없어지죠. 네. 어, 아닌 상품들도 일그 그러니까 일부 변경이 있죠. 네. 이게 연금을 전부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네. 어, 사망을 뭐 선지급처럼 네. 네. 어, 일부를 연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건 네.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니고 네. 줄어드는 네. 거죠. 아, 그러니까 뭐 1억을 가입했는데 5천만원치를 연금으로 활용하고, 싶다. 어, 활용하고 싶거나 뭐 아니면 이제 뭐올해 천만원 받고 아 그렇죠 어, 그렇죠. 상환보험금 이제 9천 남았고 8천 남았고 7천 남았고 뭐 이런 상품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추가납입 음네네 추가납입 해야 그렇죠.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추가납입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네 왜냐면 음. 이유가 두 가지로 보통 축약이 되는데 네. 한 가지는 일단 해지환금률을 네.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기간을 땡기기 위해서. 그죠 기간을 땡기기 위해서. 응. 원금 회복을 빨리 하려고. 응.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도인출비는 사용하려고. 보통 추가 납입에 한해서 중도인출이 많이 되니까. 네. 그런 두 가지 방법 때문에 하는 건데. 네. 이제 최근에 무해지 상품도 그렇고 저해지 상품도 그렇고, 응. 어, 추가 납입 없이 기본 보험료만 내도, 응. 추가 납입만큼 응. 하신 만큼 상품률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자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응. 기본 보험료만 내도 된다. 그두 응. 번째. 공시율 같은 경우는 약관대출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굳이 내가 추가납입하지 않더라도 네. 해제한금 이내에서 약관대출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보장이 주가 돼야 돼요 네. 사망보장 똑같은 사망보장을 얼마나 저렴하게 네. 가져갈 수 있느냐 거기서 기재시약이 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25만원을 납부할 거고 네. 추가납입으로 25만원을 설계를 받았다면 네. 50만. 월 50만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뭐 제저라면 네. 50만원짜리 사망보험을 가입할 것 같아요. 네. 음. 그냥 사망보험금 덩어리가 커지는 거죠. 아,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네 그렇죠. 근데 음. 왜냐하면 같은 보장을 보통 두배 내고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음. 당연히 사망보험금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음. 그 스피드가 따라오질 않아요. 네. 뭐,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또한번 얘기를 해, 나눠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기보험에 네. 네. 대해서 많이 추천을 받았다. 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앞서 얘기했던 이런 그 종신보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굳이 사망담보가 필요하다면 어 정기보험으로 가입해라 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을 베이스로 가져가고 음. 수업으로 내가 진짜 한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음. 좀더 필요할 것 같다 음, 음. 내가 부재하면 자녀가 독립하는데까지 힘들 것 같다 라고 음. 하신 분들이라면 음. 20년 정도만 추가하는, 기능, 음. 복층 설계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가족에서, 종신 1억, 전기 1억, 뭐 이런 식으로. 음. 이제, 무해지 종신은 하나 남았고. 네네. 네. 저해지 종신이 요즘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해지 종신 보험 괜찮은 상태일까요? 일 무해지가 아직 하나가 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웃음> 저해지가 이렇게 곽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험료예요. 다른 음. 거 없습니다. 음.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음. 표준형보다. 음. 네. 그러니까, 저해지는 보험료가 싸서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음. 무해지가 아직 살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해지가 만약 각광을 받으려면 음. 기능적으로 어떤 특별한 기능을 단다든지 음. 아니면 환급률을 조금 더 올려준다든지 음. 이런 식으로 개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저해지 밖에 못 파시는 이제 원사 직원들은 항상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들어보니까 네 어, 무해지보다 중간에 중도에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있다 있죠 네. 근데 손해를 엄청 많이 봐야 돼요 <웃음> 그러니까 무해지나 저해지는 전 다를 게 없다고 보거든요. 음. 상품이 지니는 형태 자체는 똑같아요. 음. 나비 패턴 중에 아예 안 주나 보금 음. 주나. 음. 그러니까 저해지는 <웃음> 지금 봤을 때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렇죠. 왜냐하면 저해지 같은 경우는 강제성까지도 없애버린 거예요. 이 상품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음. 다시한번 세를또할 어, 해지, 어, 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근데 무해지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강제가 일단 수반되기 음. 때문에. 음. 내가 이거를 안전자산으로 나중에 활용할 음.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음. 그럼 무해지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때좀 유의해야 될 점은 어, 절대 무리한 보험료를 그럼 안 되겠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 항상 보험료가 중심이잖아요. 네. 이 보험료가 어디서 나오냐. 음.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여야 돼요. 네. 부담이 안 되는 거. 납입 보험료. 여력 안에서. 그렇죠. 보험 전문가 조민진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이달의 종신 상품.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은 라이나 생명에 더 건강해지는 종신보험, 무해지 종신보험이죠? 네, 유일하게 남았다는 그런 네, 종심보험. 바로, 네. 아직 남아, 아직 남아있는 거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네. 네이 상품을 추천드린 이유는, 일단, 같은 사망보장을 가장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죠. 경쟁사가 없어요, 지금. 무조건 라이나다. 네. 어... 왜냐면, 하 일단, 비교, 보험료 비교 한번 해볼게요. 40세 남성 기준, 20년 납으로 할 경우, 월 17만 9천 원이 나와요. 어, 네, 그렇 50세는 이제 22만 원대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되는데, 네네. 40세 남성 기준으로 비교해드리면 음. 저해지뭐저해지들 상품 이 많으니까 그쵸. 비교하면 저희지 같은 경우는 보통 23만 원 정도 나옵니다. 똑같은 음. 기준인데 음. 그럼 17만 9천 원이랑 23만 원이 면 거의 6만 원 차이잖아요. 차이 네. 6만 원이면 20년이면 1,440만 원이에요. 1억에서 1,440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죠. 엄청난 거죠. 그쵸? 그럼 돈더 내고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시작부터가. 저해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라이나가 아직은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상담받으실 분들은 상담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성실하게 좀 해드릴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보험연구소 공식 질문이 에요 어떤 보험 전문가로 고객님들한테 기억되시기 저는 이제 문의를 받다보면 진짜 많이 하는게 보장분석 모든 음. 고객님들 네. 상담하면서 보장분석이 이루어져요 음. 그래서 기존의 보장에 대한 코멘트도 해드리고 그래. 어, 앞으로 가입하시는 보험에 대해서도 설명 비교 잘 해드리고 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게 해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한테 하시는 이제 분들께는 앞으로 절대 하지, 않, 하지 않으시고 후회 없는 보험 마련 네. 이제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게 어,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팀원분들께도 절대로 어, 이득이나 이런 취향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고객님을 위한 설계를 해라 네. 어, 가장 유리한 보험사로 음. 어, 비교 안내를 해드려라 음. 어, 앞으로 새로 하시는 일 없게 이거를 항상 이 모토로 음. 일단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 되게 어려운 어, 이야기들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어떡, 어떡, <웃음> 어땠나요? 떻게어 <웃음> 다음 번에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